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빅테크 주 미국장에서 뭐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구글 아마존 중국은 알리바바 바이두 국내에는 네이버 카카오 이 두개가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죠 빅테크는 대형 기술 IT 기업을 뜻하는 말로, 우리 같이, 우리 이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을 핵심으로 하다 금융 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지칭하는 말을 빅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적, 3분기까지의 실적을 비교했을 때, 어, 이 영업이익이 네이버가 3,300억, 어, 카카오가 1,500억 수준이 나왔었습니다. 어, 그리고 얘는 이제 전망을 네이버가 22년도에 8조를 전망했고, 오늘 이제 실적 발표 때 8조에 근접한 수치까지 이제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를 대표적으로 보면 카카오는 이제 메신저 쪽, 네이버는 이제 포털 쪽이 상당히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업이익 쪽에서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서치 플랫폼 그리고 이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쪽 이렇게 골고루 분산이 되어있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요 매출 부분을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이 네이버 카카오 보시면 이 네이버가 36조 카카오가 29조 9천억 이제 30조 대에 도달하고 있죠 어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 380조 오늘 300원 급등을 하면서 380조가 됐습니다 그 380조에 비하면 이제는 얘 이제 10분의 1 정도 되는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죠 그 움직임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뱅크 카카오 게임즈 등다 골고루 이제 다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로는 카카오가 20배 수준이고 주당 순이익은 3,700원, 3,300원대입니다. 이 3분기까지로 했을 때, 그래서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듯이 보이는 이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PBR은 네이버가 이제 좀더 싸죠, 1.48배 수준, 얘가 2.59배, 부채도 약간 작습니다. 어, 그리고 이 카카오페이가 632배 퍼는, 그리고 카카오뱅크 68배 수준에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여기 가장 가장 작은 건 이제 카카오게임즈 3조 9천억대 어, 그럼 간단히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어,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8조 2천억대 그리고 어, 지금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수준으로 이게 보면은 매출은 20%가 증가를 했고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1.6% 줄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어, 이 부채 비율은 41% 점점 줄는 모습을 볼수 있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16%대 정도 이런 수준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배당은 이제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분기 배당으로 지금 전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매도를 하고 또 기금이 좀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은 카카오. 뭐, 네이버나 거의 비슷하죠. 차트의 움직임이. 어, 그리고 얘는, 어,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로는 이제 8%. 그래서 이 네이버보다는 어, 좀, 어, 이렇게 16%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의 이익률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배당은 이제 좀 20원, 30원, 53원 이렇게 조금씩은 증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 또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해 주고 개인만 매도하는 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 얘도 200일선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뱅크. 카카오 페이 마찬가지죠. 하지만 요 7만 원대 라인대를 보시면 요 7만 원대마다 다면서 이렇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7만원 선을 완전히 이제 뚫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추세가 완전히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카카오 그룹주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계속 이렇게 움직임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